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요즘 제가 하모니 그룹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좀 놀란 게이 이야기는 애니어그램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린 어떤 영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 보고 이런 일도 다있구나 싶었어요 <웃음> 아마도 원래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애니어그램을 좀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나 보다 라고 느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애니어그램에 원래 관심이 있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겠죠 애니어그램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적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뭐 도그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몇번 드린 적 있죠 철저히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인간의 성격을 구분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적 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만 맞고 다른건 다 틀리고 뭐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견이 있거나 의문이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예 좋아합니다.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달아주시곤 하는데 저도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애니어그램 도형으로 하모니 그룹을 해석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분량이 좀 많아요.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는 면이 있거든요. 되는 대로 천천히 풀어볼게요. 거의 한영상에 한두 유형 정도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유형이 아닌 분들도 들어보시면 본인 유형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유형은 다른 모든 유형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질 정도라면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럼 낙관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낙관이들 2번, 7번, 9번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1차 유형인 9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애니어그램 도형에서 낙관이들은 이렇게 연결되죠.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긍정적 전망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낙관이들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유형을 연결한 삼각형이 도형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애니어그램 도형의 위와 아래는 인간 정신의 표면과 깊이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표면에 가깝게 놓이기 때문에 주로 밝은 면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어둡고 심각한 면은 잘안 본다. 그래서 이름이 긍정적 전망그룹 낙관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 8번, 1번도 그렇겠네. 이 유형들이 2번, 7번보다 더 위에 있는데 얘네는 왜 빼는 거지? 이렇게요. 자, 답변은 뭐냐면요. 단순히 2번 포인트, 7번 포인트의 위치 때문에 그런 말을 한건 아니에요. 물론 그 포인트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포인트의 위치가 아니라 그 포인트를 연결한 삼각형의 위치 때문이에요. 이 삼각형 자체가 도형의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낙관이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은 2번, 7번, 9번이 공유하는 구조거든요. 낙관이들의 정신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번은 감정 포인트죠. 7번은 사고 포인트고요. 그리고 9번은 본능 포인트잖아요. 이 사람들의 감정, 사고 본능의 구조가 이 삼각형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기능 모두가 다 애니어그램 상단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둡고 심각한 면을 잘안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전에 직관적 애니어그램이라는 영상에서 혼이위한그룹을 애니어그램 도형으로 설명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이 길쭉한 삼각형이 4번, 5번, 9번이 공유하는 구조라고요. 윗드론의 정신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이 하모닉그룹에도 적용되니다 거예요. 2번, 7번, 9번. 낙관이들의 정신구조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상단에 걸려있는 이 삼각형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관련된 유형 전체를 놓고 설명하려면 한정없이 길어지니까 일단 9번 유형만 딱 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볼게요. 9번.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본인의 밑으로운 삼각형으로 보면 바로 나오죠. 사고 감정이 딱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도형의 하단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상단엔 본능이 혼자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능이 왕따라는 얘기죠. 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고 감정은 딱 붙어서 마치 하나의 기능처럼 작동하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백일몽 모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논리와 이미지로 구성된 추상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감각은 따로 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능 고착이에요 본능이 왕따인데 동시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몽상이나 상상 혹은 사색 이런 거에 빠져있다가도 배가 고프면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리면 자야 되고요 그렇죠 결정적일 때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4번, 5번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죠 좀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길쭉한 삼각형은 9번의 모티브인 본능, 자치권이라고 했죠. 일종의 영역 본능 같은 겁니다. 이 본능이 사고, 감정의 백일몽 모두 가상현실 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상현실의 본능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의 모티브를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상현실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 살면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이상한 고집이 있다. 너무 오랫동안 별 움직임이 없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 이런 특성이 바로 이래서 생기는 거죠. 근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사색이든 몽상이든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만들어낸 공간에 들어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이게 바로 구번의첫 번째 정신 구조라는 겁니다 기본 설정 모드, 일종의 디폴트 모드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모닉 그룹입니다 이 양쪽으로 넓게 뻗은 삼각형 이게 바로 구번의두 번째 정신 구조라는 거죠 이비안이 첫인상 같은 거라면 하모닉은 좀 알고 나서 보인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모닉은 디폴트 모드가 아니라 멀몰전시 모드, 비상작동 모드거든요 비상작동 모드라고 해서 뭐 아주 큰일이라도 날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두1모두2라고 해도 돼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디폴트 모드가 적용되지 않을 때임몰전시 모드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윗두론 삼각형에서 본능의 모티브를 실현하는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사고감정으로 만들어낸 가상현실 백일몽 모드를 작동시키는 거였잖아요. 예컨대 9번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TV를 볼 때는 이 허니비안 모드가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감정이 하나로 합쳐져서 움직이게 만들고 본능은 그냥 휴식 상태라는 겁니다. 보통 앉아서 TV를 보죠.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별 움직임이 없고요. 그 얘기예요. 이게 9번의 디폴트 모드, 모드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모드가 작동이 잘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 감정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게 어떨 때그 그까요 직장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놀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두 가지 기능이 마치 하나의 기능처럼 합쳐져서 움직이는 게잘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일몽 전략에 실패하는 거죠. 그럼 모두 1에서 모두 2로 전환되는 겁니다. 위두원 삼각형을 보세요. 감정사고가 딱 붙어있죠. 그리고 낙관이들 삼각형을 보시면 감정사고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4번, 5번 포인트에서 딱 붙어 있었던 감정 사고가 2번, 7번 포인트로 바뀌면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떨어진 걸까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있는 게잘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과 실제로 만나면서 부딪히게 되면 감정의 입장과 사고의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TV를 볼 때는 두 가지가 딱 붙어있었죠. 이게 거의 완전히 섞여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사람들과 업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정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타인, 관계, 사고의 키워드는요? 자유, 독립. 자, 감이 오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잘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고와 감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안에서는 딱 붙어있었던 기능들이 떨어져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때 구보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맞추어주려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보통 구분은 다른 위트론인 4번이나 5번처럼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점심으로 짜장면 먹자고 하면 어 그래 그러자 하고요. 된장찌개 먹자고 하면 음, 그것도 괜찮지 이런다는 겁니다. 사실 구번은 귀찮은 겁니다. 그런 것 갖고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구번은 귀차니스트이면서 동시에 평화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이 정한 점심 메뉴를 먹는 그죠? 짜장면 먹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 난 된장찌개 이러면 다투게 될까봐 다시 말해서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내 생각대로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타인과의 관계가 아주 성공적으로 가는 거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이 하자는 대로 며칠 동안 짜장면을 계속 먹었다고 쳐요. 근데 구분이 짜장면이 너무 지겨워져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오늘 그냥 라면이랑 먹을래. 이렇게 말했더니 상대방이 그래? 그럼 너 라면 먹어. 난 짜장면 먹을게. 이렇게 나오면 9번 입장에서는 와 진짜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난네가 지금까지 짜장면 먹자 할때 계속 같이 먹었는데 내가 라면 먹자고 하는 거한 번을 같이 안 먹냐? 이러면 상대방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너도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왜 딴소리야?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도 나빠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모닉 삼각형, 낙관이 들 삼각형이 바로 이런 상태의 구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에는 대처 방식까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구분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낙관이들 특징이죠. 사실 대부분의 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짜장면을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그게 뭐 대수야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넘어가다가 나중에 타인과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충돌할 때에도 그냥 됐으니까 너 짜장면 먹고 왔다 라면 먹을게 하면서 또 대충 넘겨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게 9번의 대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감정, 사고, 본능이 다 위에 떠 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매사가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대처 방식이 엄청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번이. 하지만 사실은 이걸 보면서 생각할 게 있죠. 이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넘겨버리고 너그러운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성숙한 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인의 위로운 삼각형은 구번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라 그랬죠? 백일목모두좀 끄고 운동 좀 하세요. TV 좀 그만 보고 움직이란얘기예요 제가 본능을 느껴야 한다고 했죠 이게 예. 호니비안이 말하는 교훈 교훈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그런 거죠 좀 움직여라 운동해라 그런 거잖아요 하모닉도 마찬가지예요 낙관이들 삼각형이 9번에게 말하는 건 어, 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런 거예요 본인 생각대로도 안되고 그렇다고 친구하고 잘된 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괜찮지 않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9번도 본능 유형입니다. 본능 유형은 분노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날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랬죠 8번 날개라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지는 거라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벤져스 멤버를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한 영상이 있죠. 거기서 헐크가 9번 유형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9W8로 봅니다. 근데 만약 1번 날개라면 그렇게 폭발하지는 않고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질 수 있어요. 뭔가 짜증이 난다고 해야 하나? 주변 사람들이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짜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은근히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웃음> 그런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모니 그룹이 구번에게 하는 이야기는 본능을 제대로 챙기라는 거예요. 구번은 본인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짜장면이 별로라면 별로라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짜장면 먹었으니까 이번에 김치찌개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상대가 그래? 그러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서 혼자서 내가 다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착각이죠. 그런 착각 때문에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번은 두려워서 싸우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귀차니스트와 평화주의자가 결합된 사람이 9번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싸움이나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지나치게 강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싸움이나 갈등에 휘말리는 사람이 바로 9번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바로 이게 하모닉이 9번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9번에 대해서는 혼이비안도 그렇고 하모닉도 그렇고 두 가지 모두 본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2번과 7번은 좀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2차 유형이죠. 2번은 혼니비안 그룹이 사고 이야기였죠.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7번은 감정이었고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모닉은 2번, 7번 모두 9번과 같이 본능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삼각형 구조를 공유한다고 했었죠. 9번 같은 1차 유형은 혼입 비안이나 하모닉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2번 7번 같은 2차 유형은 다릅니다. 일단은 혼입 비안으로 가야 하고요. 하모닉은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치료 전략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2번은 먼저 사고를 치료하고요. 그 다음 순서로 본능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은 먼저 감정을 치료하고 그다음 순서로 본능을 치료하는 거죠. 물론 9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능만 계속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2차 유형은 1차 유형과 달리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혼입의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실천한 사람이 그 다음 순서로 하모닉을 보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7번의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